힘든 사람을 가꾼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조금 인기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사람이 겉으로는 남잔데 속으로는 조금 여리고 이건 일정으로는 좀 어때요? 40대 후반을 넘어오면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야 되거든. 프로를 쭉 조심을 해야 돼. 내가 뽑고 싶어서 뽑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도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안녕하세요 숨사주 카페 백호입니다. 연하신다 연희 계십니다. 오늘도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이 사람 현재를 봤을 때는 지금 힘든 사람을 갖고 온것 같지는 않고 현재에서도 이렇게 금전 같은 경우 이렇게 남을 베풀고 뭐 이런 카드가 있다는 거 보면 이 사람의 금전의 에너지 같은 거는 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사람이고 소송이든 아니면 약간 좀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카드가 이 사람 자체가 다 말을 하는 사람처럼 안 보여요.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지 이 사람의 상황을 알수 있잖아요 혼자 만 쿵쿵대고 혼자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지금의 에너지로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은 기운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관제수라든가 건강상의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는 카드들이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일이나 뭔가 조금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응? 이런 상황이라면 금전이 여유가 있어도 뭔가 사고 이럴 때는 아니에요. 이렇게 웅켜주고 있어야 되는데, 두 다리로 두들기라는 해가 다가오는 것같아이 사람은 좀 고지식하다. 딱 답이 나와야 될것 같은 사람 있잖아 조금 승질이 급한 것도 있는 것도 같아 이 사람 옮기러 봤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어, 이은 일정으로는 음. 좀 어때요? 지금까지는 괜찮았다고 본다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진 않아서 걱정인데? 음 그래도 조금 인기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앞으로는 지금보다 이제 더 위로 가냐, 뭐 그런 거를 일을 물어본다면 그래 보이진 않고 조금 주춤하겠다. 자꾸 음, 건강 조심하라고 자꾸 나오는데. 아까 카드 중에도 죽음이라는 카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본인도 조심을 해야겠고 주변에 가족 중에도 조심을 해야 될때 나와요. 건강 좀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으 음. 일단 금주는 뭐 충분히 쓸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좀잘봐야겠다 누가 건강 조심해라고 자꾸 말, 카드가 나오는데요 제가 음. 뽑고 싶어서 뽑지 않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음, 기운이라는 카드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는 카드 저는 뭔가 좀 건강검진도 잘 받아보고 뭔가를 해보라고 하고 싶어 일적으로는 조금 답답했던 게 뭔가 풀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나는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은 지금 해야 돼응꼭 같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남자인데 속으로는 조금 여리고 나 같은 구석이 있어 다재다능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둘러싸여있어? 이 사람? 도와주는 게 있는 건지 뭔지 지금 운세가 나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이 보여 어, 건강은 좀 어때요? 워낙에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것 같아 보이진 않은데 잔병 치레좀 했을 것 같은데요 식경 계통의 문제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안 좋아하는 카드들이 몇장 있어요 상담 오래 하다 보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남들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 더 예민한 사람 나오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여린 사람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이 사람은 고비고비 조금 상처는 많았겠다라고 보이네요 건강은 작년에 안 좋았던 거 아니야? 작년에 뭐... 뭐 시술을 했던 거나 아니면 수술을 했다거나 뭐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 사람 사주 딱 봤을 었때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혈압이 올라가는 건지 뭔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긴 했어 음, 아니면 술을 좋아한다거나 간이 안 좋다거나 뭐 그런 거? 이거 누구인지 말씀드리고 혼자 얘기 나눠 볼게요 배우 손현주 씨예요 손현주가 누구야? 으음 음. 음. 되게 어? 드라마에 아빠 역할로 많이 나온 어... 사람 손현주 어? <웃음> 어? 씨? 네. 그런데 왜 아파 보이지 자꾸? 이게 과거에 조금 이상선암이라고 음. 한번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아. 음. 음. 이 사람 자체가. 사람이 되게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잖아요 이성적인 사람보다는 되게 많이 손해보고 살았겠는데 뭐 나이가 많아서 건강을 신경 쓰라고 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응? 근데 카드에서 만약에 그런 게 나왔다면 조심해 딴 때보다 더 많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40대 후반을 넘어오면서부터 몸이 망가지기 시작해야 되거든 그래서 몸을 계속 계속 관리를 해야 될것 같은 사람이지 건강은 앞으로도 쭉 조심을 해야 돼 몸은 응. 현상하고 근데 이번에 시즌2가 나왔거든요 시즌1보다 더잘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확뜰 것처럼은 안 보이고 그냥 뭐 어느 정도 평타? 그 정도는 됐겠죠? 아 7% 많은 거예요? 나 몰라 몰라 음, 그 정도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확될것같지는 않아. 기본 1도 안 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1만큼 될것 같은 느낌. 이가더잘 된다라고 말은 못하겠어. 음. 마지막으로. 음. 마지막 주세요. 정말 건강 잘 챙기라는 말 밖에 할게 없어. 상반기 이제 에너지와 하반기 에너지는 진짜 들, 틀리단 말이에요. 상반기에는 조금 넘어갔을지 몰라도 하반기에는 조금 더안 좋게 다가오고 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하면 꼭 병원에 가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잘 되는 것만 있는데 몸을 잘 관리를 하시면서 드라마도 찍고 내 활동도 해야 될것 같이 보여. 쉬는 것도 일한, 일하는 것처럼 쉬면서 음, 정해놓고 쉬라는 거지, 부엌.